그러제 제가 그 오늘 하게 되어질 것은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첫 번째 그 비유풀입니다. 에 여러 가지 열 가지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비유풀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왜그 일반 교회 성도들이 어 정말로 빠지게 되어지는 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좀어 경계심을 갖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가르칠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한 신천지에서는 이 강의를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저는 주어진 시간이 50분입니다. 그래서 50분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나갈 텐데 그것은 이제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르친 게 아니고 이건 신천지에서 지금 센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가르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가르치구나. 우리 성도들이 저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그 신천재 비유풀이 중에서 첫 시간에 하고 있는 것이 비유한 시 밭, 나무, 셈입니다 네. 이것이 비유풀이 첫 번째 시작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 50분에 거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 그 제목에 비유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유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육적인 것. 즉, 다르게 말하면, 땅의 것을 가지고 뭘 말하고 싶냐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유풀이는 전부 다이 비유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비유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라 것은 육적인 씨, 육적인 밭, 육적인 나무, 육적인 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씨의 의미가 뭔지, 영적인 밭의 의미가 뭔지, 영적인 나무의 의미가 뭔지 영적인 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반 나무 새가 성경 속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육적인 것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는 라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하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도대체 이시반 나무 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정말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강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밭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밭에 떨어지면 이 씨가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나무가 되겠죠. 네. 나무가 돼서 나무에 가지가 있고, 잎사귀도 자라며 열매도 맺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뭐가 붙냐면, 뭐가 깃들겠습니까? 새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씨가 밭에 떨어져서 나중에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면 새가 깃들게 되는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씨가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의미고 밭이 무슨 의미고 나무가 무슨 의미고 이 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 즉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성경 속에 이 씨, 밭, 나무새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교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비유 성구가 있는데 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는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예, 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근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뭘로 이야기했죠?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비유. 예, 천국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뭘로 이야기해 놓았다는 겁니까? 비유로 이야기해 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음 13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천국인데 그 천국의 비밀을 뭘로 비유로 이야기해 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야기 되십니까?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이야기했으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 뭘할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수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천국을 알수 없는 거야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면 이 비유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소망하고 가고 싶은 곳이 어떻게 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 대해서 모르게 되어지면 이 천국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비유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시반나무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이 비율을 알아야 우리는 뭘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까요? 씨에 네,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씨반 나무 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씨입니다. 씨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씨가 나무와 어떤 세가 깃들이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입니다 자. 아까 비환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모여서 뭐 빙자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라고 하는 육적인 특징이 뭘까요? 예. 네.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시를풀리면 자라죠. 자란다라는 것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럼 영적인 이치도 같다는 겁니다. 영적인 씨에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자, 그러면 영적인 씨가 뭔지를 우리가 성격수에서 찾아가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 누가 보면 8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시가 뭐라고 나오죠 예, 말씀으로 나옵니다. 말씀.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영적인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거, 말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시는 비유고말씀 뭐예요? 실상. 참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게 있는 아까 우리가 마태문 13장 31절과 32절에 보았던 그 시는 뭐다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또한 곳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거듭나는 것은 뭘로 된다 그랬죠? 썩지 아니할 씨. 근데 썩지 아니할 씨인데 이게 썩, 썩지 아니할 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말씀. 결국은 거듭나는 것도 무의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시. 이게 어떤 시가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거듭날 수도 있고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또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살리는 것영영이다근데영은뭘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결국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까?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다고요? 시다는 겁니다. 시.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결정짓는 건 뭐예요? 말씀, 말씀. 말씀 뭐다? 시다는 것이. 시가 결국은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결정짓게 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씨는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네. 영적인 씨는 몇 가지일까요? 영적인 씨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 것 같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예레미야서는 무슨 서신이죠? 예언서, 예언서. 자.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겁니다. 예언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비유로 감추어 넣었다라는 것인데, 그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자, 두 가지 시가 나옵니다. 두 가지 시. 한 가지는 무슨 시죠? 사람이 시. 또한 가지는 무슨 시입니까? 짐승의 시가 나옵니다. 에이. 자, 아까 영적인 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씨. 이건 누가 뿌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 뿌리는 씨. 그럼 이 짐승의 씨는 누가 뿌리는 것 같아요? 마귀, 사단의 씨. 자, 영적인 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와 사단의 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시요? 사단의 시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는 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진리라 그럽니다. 사단의 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 럴까요 사단의 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진리의 반대인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예언은 구약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 네, 초림 때 이루어집니다. 초림 때이 예언은 비유로 예언해 놓은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초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성경서에서 우리가 찾아가 보면 될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초림 때 실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지금 이것은 예언이고 초림 때 예수님 시대 초림 때 실상이 나옵니다 실상 실상에 가서 보니까 두 가지 시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는 무슨 시죠? 좋은 시자 좋은 시는 뭘까요? 진리 진리 또 하나는 뭐가 나옵니까?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는 뭘까요? 비진리 비진리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보니까 사람이다 나오죠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여기서 인자가 나오죠 인자. 인자는 그 누구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누구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그럼 가라지를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은 거기는 누가 뿌리죠? 원수가 뿌린다. 원수. 원수는 누구냐?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십시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죠. 추수꾼는 천사들이니 누가 뿌리죠? 마귀. 마귀. 사단. 또 뭘로 비유할 수있 용, 뱀. 용, 뱀은 뭐예요? 다 짐승들이죠. 그러면 자 마태복음 23장 34절, 33절도 보십니다. 시작. 뱀들의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를 뿌리는 자들은 결국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뭘 뿌렸고 진리의 좋은 씨를 뿌렸고 초림 때 가라지를 뿌렸던 비진리의 세력은 누구다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씨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석의관과 바리새인들의 씨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 보면 거듭날 수 있고 영혼이 살수 있고 생명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비진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랬잖아요 그러면 이 비진리를 받게 되어지면 천국에 가 있으면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가 그만큼 뭐 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본 13장 38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받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수도 나옵니다. 좋은 씨는 누구의 아들이고? 천국의 아들 좋은 씨를 뭐하면? 받으면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누가 되고?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악한 씨즉 가라지를 받게 되어면 뭐하게 된다는 겁니까? 사단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왜냐 오늘 군말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들었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 너희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너희 아비. 이 아비는 누구다는 거예요? 사단의 아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무슨 씨를 받았으니까? 비진리를 받았어요. 결국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중요하겠어 안 중요했어요. 중요한 거야. 자. 이걸 이 1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씨는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의 씨는 결국은 뭐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짐승의 씨는 뭐다? 가라지다. 이 가라지는 즉 사단의 말인데 이 사단의 말을 듣게 되어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씨를 받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자두 번째. 뭐에 대해서 살펴보냐면 이제 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누가 전하고 있는 거다고요? 신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대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렇게 들으면 성도들이 예자두 네. 번째는 받칩니다 아까 이 밭은 육적인 밭을 통해서 뭘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씨는 밭에 떨어지죠. 근데 지금 밭이 떨어지듯이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다는 겁니까? 제 밭. 재밭. 그래서 제 밭이라 나옵니다. 제 밭은 누구의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밭입니다. 예수님의 밭. 그죠? 예수님의 밭이에요. 예수님의 밭. 자, 예수님의 바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세상을 이야기는 세상. 그럼 예수님의 세상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기독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독교 세계라는 것은 어디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치라는 것은 뭐니까 교회이면서 네,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네. 이 밭에 무슨 씨? 몇 가지 씨가 뿌려진다고요? 두 가지 씨. 자, 38절을 보십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여기까지. 네, 밭이 뭐다고요? 세상이 세상. 세상인데 어떤 세상? 기독교 세상. 예수님의 세계. 즉 교회. 교회 안에 무슨 씨? 진리도 뿌려지고 비진리인 가라지도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는 세상을 이야기해 믿는 세상. 자베드로 전사 4장 17제를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 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냐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불신의 세상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세상에? 기독교 세상에 교회에 씨가 뿌려진다는 라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라는 다 것입니다. 자, 또한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페이지는 어딘지 아시겠죠? 예. 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바울이 뭐 했다고 합니까? 심었다라는 거. 아볼로는 뭘 줬고요? 물을 줬어요. 그럼 바울이 심을 때 씨를 심었겠죠. 어디에다 있 심었겠습니까? 예. 마음, 마음. 우리 마음에 다 심잖아요. 씨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는 교회 세상과 또한 가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마음에 씨를 뿌린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성도의 마음에 전한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누가 보금 8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삐아쓴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승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 몇 가지 마치 나오지죠?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 두 번째는 뭡니까 바위? 세 번째는 뭐죠?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입니다. 자, 똑같은 씨가 뿌려집니다. 그죠? 똑같은 씨가 밭에 뿌려지는데 밭에 즉 마음 속에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마음의 상태인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씨가 뿌렸을 때자네 가지 밭에 길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는 뭐예요?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자 진리가 뿌려졌어요.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두 네. 번째는 뭡니까? 바위 밭입니다 바위, 바위 밭에 가, 그 바위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천국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딱 듣고 뭐 했어요? 아, 기뻤어요 기뻐 기뻐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뭐하죠? 에이, 말라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야이 정말로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하면서 들었는데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여러가지 핍박이 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늘 진리를 들었어요. 진리를 들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야그곳이 이상한 곳이야 가지마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야 정말 이상한 곳인가? 라고 하면서 안 가게 되어지면 이 진리가 내 마음판에 들어와서 야 이거 좋은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믿음과 하합하지 않냐 면 결국은 뭘 얻지 못하겠어요? 열매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뭐 하지 마라? 발설 하지 마세요 발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것이 딱 정착되어서 야, 이것이 정말로 나의 진리야. 내가 이거 아니고 내가 살수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는 이상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가서 발설하지 말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못 가게 하는 거 자, 세 번째는 뭐죠?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자, 가시 떨기나기 전에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있으면 됩니까?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쩌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감춘. 이게 지혜, 이게 지혜. 여러분들 이런 진리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발사하지 말고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것으로 소유할 때까지 간직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자 가시밭을 보시겠습니다. 자가시밭은 어떤 것이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의 유혹과 일락의 기운에 맞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 쉽게 말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말씀이. 아, 이거 정말로 이 말씀 너무 좋다.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야, 돈도 벌어야 되는데, 직장도 가야 되는데, 이 돈과 직장과 이런 것을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를 하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제리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뭐 해서? 좋은 땅이 돼서 인내하고 결실해야죠. 그래서 어디 가야죠? 천국 가야죠. 천국의 말씀을 진리를 들었으면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것으로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 음 8장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요? 인내로. 뭐하는 자? 결실하는 자란 결실. <웃음> 우리가 두 번째까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밭은. 예수님의 세상 교회이며또무엇다 성도들의 마음이 다라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습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가 뭘까요?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무는 육적인 나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자 씨가 자라서 되어지는 건 뭐죠? 나무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불우주짐이었도다. 자 여기서 보면 누구를 포도나무로 비유합니까? 또 유다 사람들. 또 보면 뭐가 나 무슨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에 네, 포도 나무 다 나옵니다. 포도 나무도 나오고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 이게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 선민들을 이야기한 선민들. 그러면 이 나무는 결국은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 그렇죠? 나무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을 이야기하는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 그 나무는 결국은 뭐다? 사람이라는 그래. 사람. 예. 네. 자, 또한것을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55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나무가 손뼉을 칠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 손뼉을 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그래서 나무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자이사야에서 6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무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군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 무슨 나무가 나오죠? 의의 나무, 의의 나무. 영적인 의미, 영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의롭다, 불이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 사람을 이야기하는. 근데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라는 것을 결정되는 것은 뭐겠어요? 씨요, 씨. 내가 진리라고 하는 씨를 받게 되어지면 이 나무는 뭐가 되는 거야? 좋은 나무가 되지만, 비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나무가 뭐가 되겠어요? 나쁜 나무, 못된 나무가 되는 거야. 결국 이 나무에 어떤 나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게 되어진 게 결국 뭐다? 말씀이다 말씀. 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서 진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비진리를 들어갔습니까? 진리를 들어야 돼, 진리.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될 지금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죠? 참포도 나무라는 참 포도나무라는. 예수님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이야기해요 나무로 그러면 아까 씨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나무도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다요두 가지. 예수님이 참포도 나무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쁜 사단의 나무도 있겠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스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논 백항목이었더라. 아스르사람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죠? 이방인인데 그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네바논 백항목. 여러분 네바논 백항목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포도나무가 아름다울까요? 백항목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들이 뭘 먹었어요? 아니, 무슨 씨를 먹었겠어요? 비진리를 먹었어요. 그럼 비진리를 먹어서 나무가 되긴 됐는데,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디에 속한 나무다? 사단에 속한 나무다. 사람이 보기에는 포도나무하고 백항목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좋아요? 백항목이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 지금 교회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전해지고 있느냐, 비진리가 전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4장 20절과 2 2절을 보십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그 아래의 삶에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그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야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새들이 모여들었어요. 아름답게 굉장히 보이는 거야요 에덴 종사에몇 가지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하고 선왕나무. 뭐가 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게 보였겠어요? 선왕나무, 선왕나무. 그데 그걸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이 나무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 아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겠어요 참목자고. 또한 가지는 무슨 목자가 있겠어요? 반대되는 개념. 거짓 목자. 지금 이참 목자는 뭘 전하는 자고 진리를 전하는 자고 거짓 목자는 뭘 전하겠어요? 비진리를 전하는 자겠죠.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뭘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씨를 뿌리느냐 말을 통해서 알수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로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라는 구분은 뭘 통해서? 말씀. 결국뭘 통해서? 씨를 통해서 알십니까 초림 때 좋은 나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누구겠어요? 서기관과 바리 있인니다 오늘날 진리를 전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진리를 전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네. 그죠자이 네, DPJ로 넘어가 보셔서 절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악독이 가득하니까 선한 말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라 겁니다. 비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모로 화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요? 예 진리와 비진리, 그 사람이 전하는 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청구,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청가한다라면자 진리와 비진리로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은 뭘로 구분할 수 있느냐? 말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런데 자, 우리는 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뭘 이야기하죠?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아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고 이것은 뭐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거.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비진리가 되는 거야. 비진리.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독교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까 살리는 것은 뭐였어요? 말씀이야, 말씀. 거듭나게 하는 것도 뭡니까? 말씀이야. 진리를 먹어야 여러분들이 용 거듭날 수 있고 살날수 있는데 그러분 비진리를 먹고 있다. 많이 넘어가셔서 마지막 비유한 세를 해보겠습니다. 네. 비유한 세라는 것은 육적인 세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까? 영적인 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숨겨져 있는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새는 어디에 깃들죠? 나무에 깃듭니다. 나무에 나무에 깃들죠. 그럼 새는 뭐예요? 날짐승에 날짐승, 그렇죠? 그러면 나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나무에 새가 어디에 깃들어요? 나무에 깃들죠. 그게 나무는 그 뭐였어요? 사람.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새인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이 새는 무엇인가 보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 뭐 봅니까? 뭐가 나오죠? 무슨 새가 나오죠? 비둘기가 나와요. 비둘기. 이 비둘기가 누에게 구 임하죠? 예수님에게. 자, 똑같죠? 사람에게 뭐가 깃들어요? 새가 깃들어. 요 나무의 새가 깃들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임한 것이 뭐였어요? 비둘기. 그럼 비둘기의 그 비둘기는 뭡니까? 성령. 성 네. 새는 그건 뭐예요? 영이 영. 예수님에게는 무슨 영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에도 몇 가지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영? 어떤 영? 성령하고 악령이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볼까요? 자, 이 성령과 악령이 깃들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겠어요? 말씀. 말씀이 말씀. 말씀이 어떤 내가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내게 내게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내게 악령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30, 13장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네. 예. 이것이 무슨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 천국이, 자, 결국은, 씨가 뿌려주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 뭐가 깃들죠? 새가 깃들어요, 새가. 이 나무에는 무엇도 있을까요? 열매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지도 있고, 잎사귀도 있습니다. 어, 뭐, 여기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무는 누구예요? 예, 네, 사람인데 여기는 참목자, 참목자.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초림때 같으면? 예수님. 자, 예수님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모여든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렇 여기를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천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전하는 자 안에 가야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 천국 백성이 될수 있는 거 그러면 자, 예수님의 임하는 것이 뭐였어요? 아까 성령이었어요. 그럼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지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게시록 18장 2절입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무너졌도다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무슨 새가 나오죠? 가증한 새. 가증한 세는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악령이겠죠. 세가 영이니까. 네? 여기는 지금 어디에 임했어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이방세계잖아요. 이방세계. 네? 초림 때 같으면 누구 세계? 서기강과 바리인세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은 뭐고? 천국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 말씀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은 결국은 거기가 어디가 되겠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에 가겠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 결국은 뭐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까? 시, 말씀 내가 지금 진리를 듣고 있는가? 비진리를 듣고 있는가? 이게 뭘 결정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 내가 천국 백성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또 영이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비진리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죽고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 자,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계시록 19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어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큰 잔치는 뭘 이야기했어요? 천국 혼인잔치. 네. 그러니까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진리를 받을 진리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로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시를 받으면 진리를 받으면 나는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리다나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가르 제가 그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이렇게 강의를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걸 듣고, 에.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 뒤에 보면 이제 6번에 보면 정말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계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것은 천국 말씀이 전파되어 큰조직을 이룬다는 의미이며 그곳에 공중의 세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의 영계 성령들이 임하여 함께 산다는 뜻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아담 이후 사람을 떠나가신 하나님과 성령이 우리 사람과 하나 되어 살게 된다 즉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람 안에 이루어진다 이를 가르쳐 요한계시로 21장에서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세이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신천지의 숨겨진 속내는 이만이라는 시를 통해서 신천지인 14만 4천명이 참여 영계의 숨겨자들의 영이 14만 4천명이 신천지인에게 임하여 영생불사체 신인합일이 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예언한 것이라 주장한다.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강의가 시작되겠지만 성령이 이 성령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과 본천이 다릅니다.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존재, 천사도 성령이에요. 예. 그 14만 4천의 그 순교자 의 영이 이제 14만 4천 모여주면 같이 오는 것 이게 뭐 천국 혼인 잔치야. 예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는 반증을 하지 않고 여까지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걸 듣고 아, 정말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심각성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듣다 보면 이것에 대한 모든 반증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증은 또 제가 뒤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읽어보시면 되시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